여러분들 오늘은 하루 동안 시민으로 살아볼겁니다 지금 저에게는 아주 특수한 권총이 있는데 이 권총으로 사람을 쏘면은 저의 정신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자그렇다면 가장 행복해보이는 시민을 찾아서 총을 쏴볼게요 바로 이 사람이야! 발사! 그렇지! 어? 어. 어? 여, 여긴 어디지? 어. 아니 진짜로 내 정신이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 아, 저의 원래 몸은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일단은 저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 몸이 죽는다면은 저는 이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제 몸은 저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뭐 별일 없겠죠? 이 캐릭터의 이름은 존순키 185에 몸무게 145kg 나이는 14살 그렇다면이 사람의 집으로 한번 쳐들어가 볼게요 집에 가던 길에 불량배들을 마주쳤습니다 오마이갓 아, 이런 체야 지금 존슨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평소에 너라면 은이 상황에서 도망쳤겠지 하지만 나는 트레몰하고 마침 주머니에 감자칩이 있군요 감자칩을 먹어라 감자칩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절 적들이 도망가는군요 그러게 적당히 까불었어야지 나쁜 사람 같은 리라고자 다음에는 편의점 직원의 몸을 뺏어볼게요 넌내거야 나이스샷 자보시면 몸을 뺏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대머리였나? 그 사람 뭐야 아씨 나가세요! 자 이제 다이믹하게 일해봅시다 스타트! 안녕하세요 반가워 여러분들 뭐 드릴까요? 과자 하나 주세요! 어떤 과자 하나 드릴까요 스님? 어.. 우리 무슨 과자 먹지? 잠시만요 그냥 과자 하나 주세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인지?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빵야! 이 이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만 제가 지금 깽단을 만났어요 이 깽단의 삶도 제가 체험해보겠습니다 스타트! 그렇지! 어, 오스탈이 살짝 바뀌었지만 아까 그 사람 맞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박덕배 친남매 중 막내며 이 나이는 35살이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그리고 저쪽에 다섯째 형, 여섯째 형 뭔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기는 형들을 전부 다한 대씩 때리고 영혼을 옮겨보겠습니다. 형들한테 시비를 걸어! 됐어!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도망가! 봤! 됐어! 자 그러면 은 저기 있는 막내는 형들한테 혼낼 거예요. 난 몰라, 내 알바 아니라고. 아니 뭐야, 여기 커플이 있네요. 이건 못 참지! 소울 건 발사! 자기야! 사실 고백할게 있어! 우리 헤어져! 오. 됐어! 그리고 다른 사람 몸으로 도망쳐! 미션 클리어! 한 커플을 깨뜨렸습니다. 오마이갓! 농사를 짓고 있는 NPC 발견! 전송사트! 그렇지! 이게 뭐야? 방울토마토인가? 농작물을 제가 관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땅을 파! 그리고 여기에다가 준비해둔 약을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어? 그리고 여기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몸을 이동해! 스타트. 됐어요! 자 이제 경찰이 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저 사람은 체포를 당할 겁니다. 오마이갓! 햄버거 맛있겠다! 햄버거를 내놔 뭔가 남이 먹던 걸 뺏어먹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죠 이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동할 건데 아무나 타이어 반갑습니다 이 신호를 잘 지켜야 돼 괜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아 지금 정지선을 살짝 넘어왔는데 아 망했다 안돼아 시민이 지나가는데 제가 휑단보드를 맞고 말았어요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일단 다른 사람한테 옮겨 아무구나 됐자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범칙금을 물게 될 겁니다 지금 군사기지로 왔습니다 군인들의 몸을 뺏어볼게요 바로 이 사람 결정 됐 따라 걸으면 돼 자연스럽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웃음> 행정반에서 전달합니다 금일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부대 내전 건물 청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부대 내전 건물 청소 바랍니다 안돼 게임에서까지 군대 생활할 수도 없어 하늘에 새가 보이네요 여기에 영혼이 전송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쏴 됐어 오발갓 제가 근처에 매로 바뀌었고요 새가 되면 해야 될것 새똥발사 에잇 새똥발사 세통 발사? 세통 발사? 세통 발사? 자 이제 놀건 다 놀았으니까 원래 저의 캐릭터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의 몸을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었군요 이제 저의 원래 몸으로 들어갑니다 미션 클리어 자 수고했다 메아 집에 가임마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